볼 거니까 그래, 빨리 받아. 빨리 보자 우리 열일할게 그래, 한열게 빨리 요난 그래, 그래. 아, 이제 미친 듯이 일할 거예요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음, 이제 시작이다 와. 네. 와. 이제 준비를 해놓시 아, 어? 어. 그러니까 우리 <웃음> 자주 만날 수 있어요 너무 빨리 아, 말고 좋아. 게스트로는 항상 보네가 봐야 되니까 나도 열일할게요. 근데 그 일본에서 얘네 콘서트 하면 저 일본에 놀러갈 거예요. <웃음> 네. 같이 가요. 같이, <웃음> <돼>. 같이 가요. <웃음> 또 간다? 어, 같이 간다. 괜 진짜. 괜찮다 진짜. 진 거야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짜 진짜. 진